소하 안녕하세요 저는 퇴사 후에 유튜브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면서 열심히 사는 유튜버 소하이입니다 저는 정말 유튜브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응원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지금까지 유튜브도 꾸준히 해왔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기회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 하나를 또 전달 드리면 제가 에나루이사의 엠베서더가 되었어요. 제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이 소식에 대해서 이미 아셨을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서 당시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막 올렸거든요.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제가 좋아하는 이 브랜드를 알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유진이라는 유학생 유튜브를 보면서 브이로그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만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유튜버이고 유진을 통해서 에나루이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이에나루이사의 브랜드 철학과 디자인 때문에 좋아하던 주얼리 브랜드였는데요 콜라보 제안 메일을 받고 정말 뜰듯이 기뻤어요 제가 이전 회사에서 csr 관련 업무를 하면서 회사를 볼때 얼마나 사회적 가치에 신경을 쓰는지 그래서 지속 가능성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이에요. 에나르이사는 100% 재활용된 금과 은을 사용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브랜드입니다. 저도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금 1톤을 캐는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알루미늄의 2300배나 되고요 철의 16000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나르이자는 재활용된 금을 활용하면서 앞으로도 탄소 배출량 없는 주얼리 브랜드로 거듭나는 것이 비전이라고 합니다 더 매력적인 건 디자인이에요. 저는 평소에 메이크업이나 옷이 화려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얼리를 볼 때도 항상 데일리템을 고르는데 여기 주얼리들은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주얼리들이 많습니다. 디자인들은 명품 디자이너 출신들이 직접 디자인을 한다고 합니다. 부담 없이 캐주얼 룩이든 오피셜 룩이든 다잘할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유진과 에나루이사가 콜라보한 엔젤 윙이라는 목걸이입니다 이 목걸이를 고른 가장 큰 이유는 데일리템으로 가장 잘할 것같아서예요 특히 체인이 얇고 가벼워서 목에 무리가 되지 않아요 최근 영상에서도 이 목걸이를 착용하고 영상을 찍었을 만큼 흰색 옷에 아주 잘 어울려요 겨울에 검은색 목폴라를 많이 입는데 이 골드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면 너무 고급지고 예쁜 것 같아요 선이 길지 않은 목걸이를 찾고 있었는데 딱 제가 원하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에요. 로즈골드 색상에 이렇게 작은 볼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밋밋하지도 않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이런 깔끔한 디자인의 로즈골드 색상은 오피셜한 원피스에도 잘 어울리고 흰색 셔츠에도 무난하게 매칭할 수 있어요. 와우. 회사 후에 정말 평범했던 일상이 유튜브를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를 제가 체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얼떨떨하면서도 기분이 정말 좋아요 <웃음> 알고보니 저는 관종이었던 걸로 <웃음> 제 삶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던 간에 모든 성실히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에나루이사 10% 할인 링크와 할인 코드를 영상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39달러의 가격으로 합리적이고 예쁜 주얼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The right way is feeling so wrong But the right way should lead me to you Cause if it's true, I don't know what I'll do Oh, the moon p a l l s in